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그 느와루 공구에 이어서 12월 맞이 연말 공구 그쵸 <웃음> 심지어 크리스마스 맞이 공구입니다 에이! 이번엔 약한 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웃음> 쩔지 말아요. <웃음> 지난번에 하도 <웃음> 아욕 겁나 먹었어. <웃음> 난 재밌자고 그런 건데. 와 욕자고 한 욕자고 <웃음> <우짜고> 버린 일에 <웃음> 어, 어. 너무 저의 큰 폭풍들이 오는 것 같아서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특히나 음. 연말에는 음. 또돈 나갈 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걸로 <웃음> <웃음> 저희가 또지출에한 보탬이 되고자 네. 네 들고 나왔습니다. 피디에서 나온 A66. A66 피디에서 나온 전제품을 다 음.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리뷰까지 저희가 방송에 나갔었는데요 네. 네, 그 중에서 저희가 가격대비 가장 음. 괜찮다 네. 원래는 뭐 이렇게 시리즈물로 다같이 음. 공부를 진행하거나 이럴수도 있는데 음. 또 저희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눈만 뱁니다 그렇죠 <웃음> 그래서 저희가 딱 한눈만 잡았습니다 예 네. 네. 저희 크리스마스 연말 세일 사실 피드라는 브랜드 자체도 크리스마스 기간이 아니면 1년 중에 절대 할인 행사가 있지 않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피드 제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세일 한번 꼭 지켜보시길 바라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공구로 진행하는 이 A66 제품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어, 굉장히 산타같은 모습으로 네. 호호호 <웃음> 이번 공구가 지나면 메탈 선녀에서 메탈 산타로 바뀌지 않을까? 누구맘대로? <웃음> 누맘대로 <웃음> <웃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웃음> 저희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저희 크리스마스 공구 네. 피듀 A66과 함께 여러분들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호 <웃음> 호. <웃음>